안녕하세요. 먹듀이입니다. 음... 오늘 지금 외출 직전인데 다 하기 전에 같이 갱레디윗미 저도 원해볼까 아 더워 덥다 더워 오늘 날씨 짠 편이다 이제 베이스를 할게요 저는 컨실러부터 먼저 해요 컨실러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 루나 제품하고요 메이블린 요거는 쉐딩용으로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 이글립스 사랑의 주버주 컨실러 01 바닐라 컬러 요 제품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연한 컬러를 이용해서 컵때만만들어버고 음영을 먼저 잡아주는 거거든요. 콧대만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다음 컬러, 옆에 있는 컬러로 콧망울을 덮어줍니다. 콧망울하고요. 이거는 저는 여기 이제 붉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코커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남은 브러쉬 남은 잔량은 덜어주세요 화장솜에 덜어주신 다음에 브러쉬 겨를 다 없앤다기보다는 어느정도 그냥 정리만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요정도 로 이렇게 펴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손등에 덜었던 루나 요 컨실러 제품을 다른 걸로 오, 발라줄 거예요. 이번에는 피카소 프루프 엔젤 요 제품이고요. 적당량 덜어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얇게 얇게 펴서 발라줍니다. 눈썹은 이제 마스카를 라 제가 할 거고요. 됐어. 그래가지고 영9 프레시데인저 프레시데인저 발라 저는 참고로 립을 아이를 굉장히 진하게 하기 때문에 립은 그냥 적당히 그냥 혈색이 있을 정도로만 발라줍니다 거의 아니면 틴트를 발라요 역시 아나가아이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2 1 3원인가2 1 2원인가 이거 제가, 맨, 제가 진짜 맨날 쓰는 거 오늘의 텀퍼드 제품 발라줄게요. 텀퍼드. 텀퍼드 팔레트. 이0 1번고드 미크로. 아래 색상으로. 뒤에만 포인트 잡아줬구요.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맥의 허니러스트 어. 릴리바이레드 릴리 02번 매트브라운 브라운인데 저는 눈과 눈 사이가 좀먼 편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이렇게 눌러서 좀꽉 채워주는 편이에요. 개그악 없이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 정도로 그냥 대충 그려줍니다 아까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착 팁을 드릴게요 이걸 손으로 잡으면 손자국도 나잖아요 스펀지로 이렇게 앞으로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으로 잡으셔도 되고 나중에 브러시 다시 수정 수정하셔도 돼요. 이런 식. 거 302번이고요. 계속 제품 톰퍼드 01번 팔레트 제품에서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지워져요. 그럼 다시 점막 부분만 다시 아이라이너를 다시 채워줍니다. 진짜 모르겠었는데 여러분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쉐딩하고 코쉐딩하고 블러셔를 해야 되는데 그건 가루날림이 심해서 저는 여기선 절대 할수 없어요 화장실 가서 해야 돼요 화장실 가서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진짜 여자는 한번 외출하려면 어... 저는 다시 이제 단발로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편하고 좋... 아 편한 건 맞아요 이렇게 코 쉐딩 게 엄청 세게 된거 같네? 코나가 이렇게 막 비만. 앞머리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나가고요. 얘는 얘만 고데기로 살짝만 한번더 말아서. 아까는 그냥 드라이만 탈착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탈착. 오늘,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대충, 진짜 대충 한 건데. 오늘 이렇게 되게 아이라인 되게 세 보이죠? 음,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합니다. 저는 그럼 외출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수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